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봉가를 내려온 김에 산옥마을 먹방을 찍을 거예요. 아 정말요? 어신 쿵님 아세요? 어, 어김유인님어신 쿵님 어, 김재인님. 어, 누이 만더 됐다니. 네 여기까지. <웃음> 네. 네 오늘은 유인 누나도 있고요. 토끼 씨. 안녕하세요. 너는 왜내 영상에 얼굴 한 번도 안비춰지나고 뭐, 똑바로 비쳐. 여러분 빨리. 제가 빨리 맨날 핑계 대지 마. 오늘은 안돼 모자 썼잖아. <웃음> 맨날 핑계 대. <웃음> 이렇게 왜요? 이렇게 네 명이서 전주를 놀러 왔고요. 이제 한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거예요. 한옥 을 먹방 시작. 가겠습니다! 와, 나 t v 라온다 <웃음>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밥. 준비하기 전에. 어? 어디? 집밥이 불고기 반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야? 불고기 정도? 밑반찬 계속 주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뭐가 더 계속 나오네요. 빰, 빠밤. 싸게 쳤습니다. 제가 또 전주 사람이니까 제가 가이드를 할게요. 가이드 먹을 거는. 진작 해줬어요. 너. 하잖아요. 일단 베테랑 칼국수 먹을 거예요. 자칭 칼국수 좋아하신다는 김윤씨 어떠세요? 아, 칼국수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기대됩니다. 네. 소바랑 콩국수도 아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그래 우리 만두도 사먹어야 하는 겠요 그래. 이거 메뉴판인데 네. 칼국수 세개씩 샀어요 기본 반찬 깍두기와 네. 진무지고요 꿀은 들깨가루 없는 거 저는 들깨가루 있는 거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종소랜드 야 너무 아, 진짜? 야, 너무 맛있다. 음, 와, 진짜 많이 음, 먹었 야, 운영할 만하네. 음. 안딱 좋아. 저 여기서 원래 술면도 한달 먹거든요? 아, 근데 칼국수 진짜 맛있어. 술면도 있어? 어. 음. 아, 걸쭉한 국물, 진짜 벌쭉한 병류, 진짜. 맞아, 계란도 들어가 있는 거. 벌 아, 느낌 아, 야, 근데 그냥 우리 다 먹으면 어될아 아니 우리 만두도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하나 더 나온 같와 와 전주는 다 전주는 잘한다. <웃음> 음, 맛있다 전주 음식 잘한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마트 <웃음> 다녀오셨어요 <웃음> 면이 약간, 응. 우리가 아는 응. 삶은 면이 아니라 엄청 응. 두꺼운 국수면? 채살. 은그리 투정판 면이 아니라 거의 생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해장으로도 좋을 거 같아 그러니까 오만의 해장얘기죠 동국만 들겠다 그래, 대좀 비워놔 뭔가, 계속 먹게. 되는 네, 네, 맛이에요. 되는 맛이에요. 어,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요. 달국수 먹고, 이제 저희는 다우랑 수제만두 먹을 거예요.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근데... 굴르면 되는 거야, 요 어. 파만두야 저는 이거 부추 하나 하고요 새우 하나 그 다음에 매콤 하나 고기 야채 하나 포장해서 전장난인지 1분 30초간 데울요 만두를 이렇게 1분 30초간 데워야 돼 고채고기 <웃음> 속이꽉 차있어요 음. 아니야 이거 얘타만안 먹어 이거는 음. 아, 찍고 있는 거야? 응나 음. 가지 음. 아, 터졌어 음. 네. 음. 나도 찍을 거야 이거는 매콤 만두 음. 이걸 보여줘 엄청 맵지는 않은데 약간 매콤해요 여러분 <목소리도> 지금 제 옆에 무생자 뭐 있거든요? <목소리도> 저 그냥 다른 거 사지 않고 찍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다섯까지 골랐는데요 이게 새우 분만두랑 매콤 어요거는 부추만두 <목소리도> 이게 배가불러서남기다가 반등하기로 어 음! 안에 음. 부추하고 계란하고 후추 이렇게 돼있어요. 응? 음. 음. 와, 되게 땡기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왜 저기. 되게 그래. 아. 대망의 새우국만 제가 옛날에도 만드는 거 영상 올렸었죠. 새우국만두가 음. 되게 열러가지 <목소리가> 확실히 이게 맛있겠네요. 음, 음, 음. 음. 특이하게 소에 소세지가 있어서 소세지 씹는 식감이 있어요. 음, 안에 소세지가 있어서 식감이 있어요. <웃음> 음. 먹으려고 그냥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응네. 음. <목소리가> 음. 그구하고보니까 그러니까 새우만 하고그리고저거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거 불구하고, 불거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어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어도구도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 돼요. 요 야 뭐야 독일 영업 방해해요 이거? <웃음> 따라오너라 <웃음> 오 따라가기 싫어 오늘 컨셉은 뭐죠? 저요 왕세자예요 어 왕세자 도련님 같네요 와우 2시간에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빌렸습니다 전체 다 보여주세요 어, 어, 네? 걸렸듯이. 그래요 어좀보도다 썼어요 오, 그랬네 나는 왕자다 이제 또 한옥마을을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저희는 경기전을 들어갈 거예요 입장료는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저는 전주시민이었다가 해서 800원이에요 청소, 그 대학생 할인해서 워마도다 <웃음> 워마도다 죄송합니다. 나우리. 나우리. 저희는 지 없어서. 아맨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비 무서워? <웃음> 아, 너무 더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끝나고 이제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 이, 이, 이거 영빵이에요 영어빵이. 여러분다찍었요찍카페 찍었어요. 카 찍었어요. 카페 찍었어요. <웃음> 가요 <웃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우리 구독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드리고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새해 복, 너무 아이, 어, 너무 복 너무 좋았어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해요! 여러분 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 네, 꼭 와보게요 전주! 너무 더워서 커피 마시러 <목소리> 카페에 왔어요 전주 사람으로서 막 문꽃이 뭐 치즈꼬치 이런 건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뭐타코야키 닭강정. 그다음에 뭐 회오리감자 이런 건 굳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슬러시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직업하시는 모든 전주분들을 아니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전주까지 와서 굳이 그 이걸 먹을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다른 뭐 관광지 가도. 홍대만 네, 가득 다 있는 거야.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배는 한정이 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주까지 와서는 어 다른 거를 먹는 게더 낫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초코파이는 아, 하나 그래. 먹어볼 만한데? 전주 초코파이랑 있거든요? 브라우니 음. 그빵 같은데 안에 딸기잼이 음, 음. <웃음> 안에 딸기잼하고 생크림이 들어있고 코코 아, 코팅이 되어있어요 땅하고 쿠키의 중간 정도의 느낌? 음, 땅하고 쿠키의 중간 느낌이야요 음. 너무 느낌. 음. 뭐할거 있어? 일시 우리 지금 어디 왔죠? 지금 저희는 대천바다입니다. 갑자기요? 원래 여행은 갑자기 즉석으로 아주 큰. 아, 네 여러분 한복을 반납하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왔죠. 네 이거는 2탄 여행 영상에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주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전주 어떠셨나요? 아, 전주 너무너무 좋았고 또갈 의향이 있고요 다음에 가면은 신도네. 어머님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다음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집밥 먹고 집밥 콜콜콜 전주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전주 먹방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엔딩이 갑작스럽죠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콕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